에이펙스 아이비의 아이빌리그 입시를 알고 싶다. 이브닝 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빌리그와 미국 명문대의 성공적인 입시는 과외활동, 엑스트라 t 리큘러 액티비티, 경쟁이 아닌 협업과 팀워크에 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펙스 아이비 알렉스 민원장입니다. 어느새 정신없는 서머 학원 스케줄은 저리 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9월 학기 시작이 벌써 되었는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번 학년을 어떻게 보낼지 잘 계획하고 계시나요? 해마다 이맘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 하나가 학교에서 Extra Curricular Activities를 신청하려는데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답을 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동을 준비하는 방법을 논하겠습니다. Number l e 리더십. 리더십이 미국 명문대 입시에 중요하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 부분에서는 모두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대학원서의 포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활용하는 카문라베는액티 t i 스 10개, 10개 칸을 채우도록 되어 있고 각 활동마다 리더십, 자신의 역할, 그리고 포지션을 설명하게끔 그렇게 수트럭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짜로 시리스 아이빌리그나 명문대 입학을 목표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동아리에서 또 학교 밖에서 리더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학교 클럽, 학생단체를 설립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넘버 2. 자원봉사 Community Service Volunteering 자원봉사는 어떨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의 학생들은 가능한 여러 분야를 걸쳐 의무적인 참여를 하고 그중 하나가 입학사정관의 관심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옆에 경쟁하고 있는 친구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보였음을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원서는 그냥 넘버스 게임, 숫자 플레이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원서에서는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또 활동 수만 채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활동을 개인적인 중요도 순으로 랭킹을 하듯이 본인한테 의미 있는 순으로 나열하라고 하고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켰다는 증거로 학교와 커뮤니티와 공동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공간입니다. n 버3 수상 경력 awards 수상 경력 부분은 어떨까요 대학 지원서에 수상 경력 칸을 채우기 위해 amc, usaco, debate, speech, essay contest 등의 다양한 대회에서 우음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막힌 교내외 활동을 극복하고자 미국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서에서 수상을 채우는 공간은 다섯 곳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수상 경력이 화려한 학생들은 마치 대회의 우승이 자신의 직업, 본인 인생의 커리어인 것 같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미국 입시의 현실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의 쉐입은 어떨까요? 실제 대학이 지원서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아이빌리그 명문대는 이러한 프로파일 빌딩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아이빌리그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학은 학생에 대한 기록을 놓고 예측 정보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입증된 방법을 통해 정보를 깊이 깊이 분석하며 명목 데이터의 범위와 하위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실을 입시생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탠폴드 대학 입학처와 협력하는 AAA l a 에서는 생산성과 협업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식별하는 게임이론, 게임 theory, 기반의 적응형 학습평가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되는 내용을 주에쏙 들어오게 스탠드 랩의 컨클루션을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한국 지원자들이 추구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협업과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프로파일을 만들고 입학 사정관들이 높이 평가하는 리더십의 자질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탠폴드를 이어 프린스턴 유니버스티 프레스 프린스턴이 펴낸 책 Two Cheers for Higher Education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대학 지원자들이 대학 지원 후크로 여기고 있는 명목상의 활동과 경쟁 성취도를 뛰어넘어 문제해결 과정을 찾아 평가하는 복합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a 블 에듀케이션 프레스의 저서인 On My Own에서는 특히 STEM, STEM 분야의 학생 인재 발굴에 있어서 하이스쿨 시절의 한 학생이 선생님과 깊고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맺은 경험의 중요성을 지적했는데 흔히 공대나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교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부모님들의 어 옵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공을 위한 입시 전략은 이렇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하기보다 개인 학업 활동의 여정 중에 자신이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개발하였는지를 선보이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위치 현향을 알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와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즉 자신의 프로파일을 통해 미국 명문대학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기회를 진실로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만의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블루펜트를 프 원서에 나타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대학 원서는 기존의 선배나 친구가 이미 입었던 옷이 아닌 본인만의 개성, 본인만의 시야, 본인만의 스타일을 통해 세상의 질문을 던지고 발견하게 된 문제에 관심을 향해서 자신만의 여정을 하면서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이 현실 세계의 해결책을 추구하면서 모으고 지속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사고와 집단적 노력을 조명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에서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성취, 진정한 능력, 이러한 진짜 가능성을 읽어내는 게 미국 입학사정관들의 일입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보다 뭘더 잘한다는 것에 대한 컴퓨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아이들리브와 명문대학들은 항상 인재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 인재개발을 위해서 인재발굴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신만의 프로파일이 미국 아이빌리그 명문대학 전략에 정말로 맞춰진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특유 문화적인 경쟁 의식으로 젖어있는 이력서를 본인이 갖고 있는지를 진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 내 자녀의 입시 전략 상담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분석받고 전략 포인트를 확실히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께서 저희 에이펙스 아이디로 연락 주셔서 개인 상담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입시에 성공하세요.